Bye. Bye. Bye. 그림마더스에서 인쥐 역할을 맡은 줌이형입니다. 이번에 제가 맡은 인쥐 역할은요. 아이를 위해서는 진짜 못할 게 없는 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까는 무척스러울 수 있는 엄마인데 많이 사랑스럽고 많이 공개워야 해요. <웃음> JTBC 드라마 그림마더스 클럽 2020년 제일 재밌는 드라마가 데뷔 바라면서 <웃음> 많이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